안녕하세요 여러분 흥결전구입니다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둠피스트 이번에 둠피스트의 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둠피스트의 성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바로 테리크루스입니다. 여서 테리크루스가 누군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이 <놀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상을 봤던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리 크루스는 미국의 배우로서 앞서 보여준 광고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였었죠 또한 테리 크루스를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엄청난 근육을 소유한 흑인이 근육으로 연주하는 영상 이 영상을 한 번쯤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의 주인공 또한 테리 크루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육근육하고 마초마초한 테리크루스는 열성적인 게이머이기도 합니다. 직접 PC 리뷰도 하고 아들에게 직접 PC도 제작해주고 하는 등 열렬한 게이머로 자자하죠. 그러던 도중 레딧의 한 유저가 두피스트의 성우가 테리크루스면 어울리겠다 라고 글을 썼는데 이에 진짜 테리크루스가 자신도 정말 두피스트의 성우로 맡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뒤 얼마 지나지 않아 테리 크루스는 블리자드 본사에 초청받았으며 이를 SNS에 인증하였습니다. 당시엔 사람들이 단순히 팬서비스인지 실제 출시를 위한 떡밥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후 테리 크루스는 본인 페이스북에서 오버워치 개발부서에도 방문하였다는 글을 올리면서 테리 크루스가 성우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패치에 묻혔지만 눈반 위에 있는 둠피스트 포스터는 1월 4일 패치 이후 커믹순이었던 문구가 오프닝순으로 바뀌었었죠 이를 통해서 둠피스트의 출시가 임박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윤나 강력한 둠피스트 어서 빨리 호쾌한 테리크스의 목소리와 함께 플레이 보고 싶네요